입니다. 이번에 먹어볼 식품은 진짜 이번에 쳐다도 못 봤던 그 신선한 아이디어의 강공식품입니다. 바로 투움바 수제비. 제품 구성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보이는 이건 맨 나중에 넣는 후첨습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그리고 수제비 건더기들. 조리는 수제비 건더기들에 분말 스프 넣고 건더기 스프 넣고 포트기 끓인 물에 용기 표시선까지 따라서 전달인지 저희 집은 700 컵짜리니까 3도3 0초 돌려주시고 다되어졌으면 처음에 보여드린 후첨 스프 넣어서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세요? 얘가 핵심이에요 얘가 얘가 수운바 특유의 그 담백하고 짭짤한 맛이 싱거울 수가 있는데 얘까지 더해주니까 장식료 같은 맛이 확 올라오면서 입맛을 사로잡게 돼요 핵심은 이 친구입니다 얘 반드시 넣어주세요